여러분이라면, 여러분이라면,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? 경치 참 좋죠? 저는 지금 용인시 고기동에 나와 있습니다. 이제부터 이 전원 마을을 답사해 볼 건데요. 그 전에 질문! 여러분은 집을 고를 때 미래 가치를 더 중시하나요? 아니면 현재 만족도를 더 중시하나요? 참 어려운 질문이죠. 근데 이 마을, 이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자 한답니다. 벌써부터 흥미롭죠? 아,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놓겠습니다. 그럼 한 바퀴 둘러보시죠. 여긴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이 지도부터 봐야 합니다. 성남시청, 판교지구, 분당지구, 대장지구, 그리고 삼기 신도시죠? 성남 낙생지구. 그 바로 옆이 오늘 보실 고기동 전원마을. 이것만 봐도 향후 가치. 찬란한 장밋빛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빼어난 경관을 자랑해 인기가 높은 낙생저수지 인근을 둘러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 정도쯤 되겠네요 자 여기서 질문 교통 좋은 건 알겠는데 대중교통 쪽은 어떨까? 서울 가는 버스는 있으려나? 마을 주변에 학교가 있나? 요 아래 신도시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? 여긴 분당 인프라를 이용하겠지 그럼 종합병원, 마트까지 거리는 얼마나 될까? 경관 좋고 호재 많고 다 좋은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해결 방안은 좀 없나? 어때요? 두 마리 토끼 잡힐 것 같나요? <웃음> 이제 방금 떠올렸던 그 디테일한 질문들 직접 걸어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죠. 본격적인 도보여행 시작해보시죠 이 동네 자차교통편 만큼은 넘사벽입니다 용인고속도로 서분당 IC까지 고작 3km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고속도로 위로 올라탈 수 있으니까요 용인지역 전원마을의 공통점 바로 이 뛰어난 도로 접근성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대중교통 쪽이 좀 아쉬운데요 지하철 분당 미금역을 이용하려면 여기서 6km 버스를 타고 좀 나가야 됩니다 또한 동네 버스는 모두 마을버스 뿐 제대로 서울까지 나가려면 이 대장지구까지 내려와야 하죠 9507번 강남구 청담동까지 갔다 오는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이 마을 현재보단 미래가 훨씬 더밝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3호선 연장 계획마저 돌고 있는 상황 이야, 이 지하철역만 성사돼도 동네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건 불보듯 뻔하겠죠? 고기초 2km, 7분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는 네, 아쉽게도 없네요 가려면 자동차로 20분 나가서 다른 동네로 다녀야 하죠 이것이 바로 오래된 전원마을의 특징! 절대 인구수 부족 이걸 인프라부족 이 마을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마음카페를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있긴 합니다. 막 활성화된 대단지 인프라 아랫동네 대장지구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 하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네요. 자녀가 있으신 분들 이 부분 미리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. 종합병원이요. 분당 서울대병원이 여기서 8km 또 대형마트는 2001 아울렛 분당점이 6km 떨어져 있습니다. 역시 이 마을 제대로 된 인프라는 인근 분당으로 나가야 접할 수 있다는 얘기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어때요? 전원 마을로선 정말 차고 넘치는 참 부러운 인프라 하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집니다 인근 대장, 낙생지구까지 모두 완성되었을 때 말이죠 양쪽의 초인프라 특수를 중간에서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야말로 빠꿈히 이 동네만 미국 베버리힐스를 연상케 하는 고급 전원주택 마을로 빛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. 그러나 이 마을에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으니 눈치 채셨죠? 이 깎아지른 비탈과 정리되지 않은 도로! 형사는 거의 등산로에 가깝고요 구덩이처럼 움푹 파인 도로는 예사! 어쩌다 차두 대가 엉키면 빠져나오기 힘든 구간도 많았습니다 또 일부엔 낙석이나 토사물로 인한 붕괴 우려까지 보였고요 이건요 직접 와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이 지역을 염두에 두신다구요? 그럼 차를 아래에 대고 반드시 걸어서 올라가 보세요 심폐기능과 하체 근육이 참 좋아지겠구나 몸소 느끼실 겁니다 잘 보셨나요?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? 만일 저라면 어땠을까요?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이 마을의 장단점은 이렇습니다 먼저 장점은요 또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독립 만세!